몇 년이 지나도 나 그곳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지. 그곳. 야뭐 보이지가 않아요. 어? 음 여긴가. 실례합니다. 아 여기도 뭐 물량이구나. 아씨 뭐야? 밑에 있다고? 뭐였지? 뭐지? 야너 뭐야 <웃음> 야너 뭐야 왜안 맞지? 죽어 임마 어 얘가 빠르네 뒤를 노려 뒤를 뒤를 노려 와 판정 진짜 쓰레기 같은 죽어 이마 씨. 오아 이거 그거죠 기사들 모이게 하는 거 이거 적으로 못깨 이거 나도 알아 이거 <웃음> 오아 얘가 또 나오네 여기 있어. 아 쟤는 뭐 질리지도 않나봐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. 음. 그만턴 사격점 연습이 오늘의 하 빛을 보객꾼. 노. 음, 안 돼. 안 돼. 노. Nope. 아니. 노. Nope. 아니 씨. 아니 이게 이게 왜 막혀 진짜. Nope. 아. 돌아버리겠네, 진짜. 아. <웃음> 오. 여기서 기다리겠어. 오. <웃음> 내가 올려 보냈는데 내가 떨어질 뻔했네. 깜짝이야.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? 저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상자가 못 열린다는 거 <웃음> 꼴을 재밌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사서 해보고 싶네요 너꼭 해라 너꼭 인증해라 진짜 너안 하면 감안한다 진짜 근데 이거 힘들게 했는데 미미기이어떻게 아니네 <웃음> 이제 거기만 남았군 거기 내가 아무리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나 그곳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지 그곳 어, 핫도뿔? 오... 네, 좀 이상하다, 핫도뿔이. 뭔가... 아, 아니구나. <웃음> 아, 살짝 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가지고... 가짜 핫도뿔? 그 게임 컨셉... 컨셉 같은 거 보면은 가짜 핫도뿔도 실제로 있었습니다, 미미... 어, 뭐야? 안녕하십니까? 아, 연먹어 <웃음> 아 여신아 드십시오. 누가 누굴 속여들어 지금? 어딜가? 어딜 도망가? 어디 가냐? 너 지금 독걸렸어. 와 얘는 진짜 가는덴 되게 빨라요. 겁나 도망가네 진짜. 네가 가봤자 어디 가려고 이 친구야. 저거 저거. 어? 죽었다. <웃음> 아 이거구나. 제 겁니다. 해보겠습니다. 이야 그설론 야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잠깐 동안은 이게 보인다곤 해요 근데 조금 있다또 사라집니다 이거 이게 문제에요 사실 어? 어? 나왔다 <웃음> 나왔다 <너> <웃음> 야씨 빨리 가 <웃음> 여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을까? 안돼 아 안돼 그들이 오! 온다 홀 데미지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미쳤다 진짜 아니 막 들어와요 인간적 여긴 들어오면 안되지 솔직히 말해서 어? 진짜 뭔가 보인다 와 애들이 여기 아예 그냥 방어를 했네 여기가 뭔가 되게 수상한 곳이네 애초에 빨리 들어가 네. 또 얘를 잡네 아어 오히려 하나 더 나왔다 어뭐 이런겁니다 이게 진짜 진짜 말도 안되게 나이도 높은거예요 근데 말이 안되거든요 진짜 아이고 뭐야, 왜이래얘 회복하네. <웃음> 얘 뭐야, 회복하네 <행복한데>? 아. 아하하하하하 <웃음> 회복을 할 줄은 몰랐네 되게 아깝네 1트 일트, 일트 안에 낄수 있었는데 아씨 일단은 아까 루트대로 갈게요 참 악랄한 게 눈이 없을 때니 킬인이안 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와내 네, 이럴 줄 알았어 이럴 때 온단 말이야 열심히 아이 돌았나 진짜 아이 핏 피... 아이씨 <웃음> 이거 롱소드로 때리다가 결정적일 때큰추로 바꿔야겠다 이거 하하 <웃음> 끈질기게 했었으면은 야냥 깼었을 텐데 이봐 몇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틀리다고 지금 확실히 여유가 있어 닥서 쓰리처럼 다외차하는 거죠? 솔직히 말해서 쓰리 이큼사람들이 오면 은 내가 툴을 그렇게 해주겠는데 아니야 툴가그렇게대중적이지도 않고 쓰리 솔직히 히초자자장장에서는좀 편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대세를 따라가지 않나 요즘 대세가 꼴라이요 야, 요야헛 하지 하지 마라 Fuck you. 진짜 여기 배경은 진짜 압도적이긴 하다, 확실히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아니 왜 나만 보는 거야, 얘들. 아,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아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아아씨이거 <씨>. <웃음> 기사가 있, 있든 없든 날 때리는 것 같은데요? 이상하게 나만 보는데, 진짜? 아, 내뭐 해골 반지라도 먹겼나? <웃음> 뭔가 이상한데? 음... 드디어. 배광 님 드디어 오시네, 드디어. 오호. Oh, <웃음> 어, 어. 어, 이거 위험하다. 위험. 뭔가 위험해. 와, 씨. 짜 됐. 아. 생각이 났네 보스를 많이 잡아드는 건 알고 있어. 아 그래 와라 이거 둘을 동시에 잡는 거였나 이게? 와둘다 전기네. 아 Why you bullying 아 제발. 아다 맞네. 아오 양심이 너무 없다 진짜. That's hot. That's hot. 아, 뭐야 이거? 아, 저주네. <웃음> 번개만 좀쬐끗만맞 봐라, 다시. Oh shit, I'm sorry. 아, 돌아버리겠. 아, 진짜 더럽게 한다 얘. 더럽게 합니다. <웃음> 나와 해키코모리 어이, 아 여기서 나오네. <웃음> 깜짝이야. 어, 뭐지? 뭐지? 오, 저 맞으면 안 된다. 못안 된다. 아니 진짜 더럽다 저 장판. 아, 아니. <웃음> 어 이렇게 나타날 때 이거는 하고 그냥 도망 가야 돼와 진짜 아 패턴 너무 들었다 그렇지. 1패가 더 어려운데 이러면은 I o r e m a i But the question remains... What do would you want from e Light dark? Or something else e n t i r e l y 그런데요. <웃음> 개승하기 싫은데요. <웃음> 개승이 뭐임? 음. <웃음> 인시이 <목소리> 됐다. 끝났네, 드디어. 뭐야, 배경 음악도 안 나와? <목소리> 지금까지 만났던 보스라든가 뭐 그런 컷신 같은 거안 보여주나요? 텍스터 이렇게만 보여줘 끝이야? 각 게임이네 진짜. 아니 뭐 유종 애미라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? 음. <웃음> 어 뭐야? 아뭐 어, 뭐야 왜 그래 이거? <웃음> 뭐야 이거 왜 그래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똥 <똥겜> 게임 진짜. <웃음>